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6회 화요일 방송 어, 내수중 1에서2수필출 입니다 어, 회기분석 자료죠 어, 필출 끝수하고 회계 분석 자료 오늘 올려드릴 겁니다. 104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오늘은 4수 중 1에서 2수 필출, 어, 회기 분석 자료입니다. 어, 복귀 방송을 아직도 안 보신 분은 어, 이 헌터의 복귀 방송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 이 헌터의 자료가 얼마나 신뢰를 할수 있는지를 어, 그걸 우선 판단하시고 자료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약수와 제수 요고 요거, 요고가 어, 이 약수들이 어떻게 어, 어, 뭐냐면 출 흐름을 갖고 있는지. 어, 이 요것도 꼭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날 자료도 참고를 하시고요. 특히나 복귀 방송은 꼭, 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헌터가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헌터 자료에 대한 신뢰를, 신뢰가 없음, 없으, 신뢰함이 없으면, 신뢰감이 없으면, 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어, 헌터의 자료에 대한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서, 어, 복귀 방송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필출 코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아직도 어,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구독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1년 코수입니다 이번에 차 필출 코수 끝수, 1년 코수요 어, 지금 3주인가 4주차 계속 1년 코수 어, 필출로 올려드리고 있죠? 어, 계속 적중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차에도 2 0일하고 41이 나왔죠? 어, 그래서 지난 2차에 두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1년 끝그 수가 필출로 보여요. 이게 요 어, 필출로 보입니다. 어, 1년 끝그 수를 필출로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최근에 출한 수들을 다 제외하고 보면 1 1일 20, 20일, 30일, 40일 어, 이거를 제거하고 보면 아직도 기운이 살아있어요. 어, 지금 이거 다섯 수를 제외하고 보면, 1년 끝수 중에서 이 다섯 개를 제외하고 보면 어, 네 개가 남죠. 1, 10, 30, 40 이렇게 네 개가 남습니다. 근데 이네 수가 아직도 어, 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 이 다섯 개 수를 제거하고 보면 현재 11년멸이에요. 11년멸 중인데 1에서부터 1,045회까지 7년멸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8년멸 이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11년멸이에요. 신기록에 신기록 계속 써온 거죠. 이 수들이 모두 다 콜드스에 빠져 있습니다. 콜드스로 다 빠졌죠. 어 그러는데. 어, 이게 현재 어, 이 통계상으로 볼 때에는 출을 어, 해야 되는 거죠. 현재. 그렇죠? 출을 어, 어, 할 시기가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콜드 수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1, 10, 30, 40을 우선 먼저 이 4개를 먼저 살펴보시고 어, 이네수에서안 보이시면 어, 나머지 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개수 먼저 살펴보시고 안 보이시면 11, 20, 21, 31, 41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우선 편하죠. 1년 거수를 그 전체를 놓고 9개를 전체를 놓고 보면 어, 이거 찾아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죠. 아, 그런데 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찾아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1, 10, 30, 40 아, 이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아, 여기서 안 보이시면, 아, 1, 20, 21, 31, 41.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일단 헌터는 아, 1년 그수가 필출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어, 회기분석 자료죠. 다음은요. 아, 매주 화요일 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회귀 분석 자료죠. 네 수, 중 1에서 2 수입니다. 어, 헌터 회귀 분석 자료는 어,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 헌터가 뭐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릴 건 없는데요. 어,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서 말씀드립니다. 어, 이 헌터의 회귀 분석 자료는 어,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또 개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몇개 된가요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어이열세 개가 되기 때문에 열세 개가 전멸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가 출현하는 게 아니고 보통 두개 이상이 출하고 있죠 그렇죠 어, 지난해 차에는 다섯 개가 출했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합쳐 가지고요 이 회귀분석 자료 원본에서 어 다섯 개가 출했습니다. 보너스 볼까지. 그러니까 4.5개가 출한 거죠. 어 그만큼 이거는 출연빈도가 높을 뿐더러 일반적으로 적어도 두개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헌터가 네수 뽑는 거 외에 나머지 수들도 그냥 버리시면 안됩니다. 이것들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터는 이이 수들 중에서 다른 필출 그룹하고 중복되는 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중복되는 수를요. 어, 일반적으로 그 필출 수를 뽑는데 어, 방법이 다 각자 그 어,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뽑는 방법을요. 어, 그런데 어, 어느 분은 어, 원본을 뽑아놓고 여기서 제의 수를 먼저 찾아서 제의 수를 이렇게 제거하고 어, 나머지 수를 필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헌터처럼 어, 다른 필출 그룹하고 중복되는 수를 뽑아오는 방법이 있을 테고 어, 또 또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어, 위험한 게 뭐냐면 제수입니다. 여기서 제수를 속고 내고 가져오는 것은 어, 잘못하면 제수 속에 그 필출수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제수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헌터는 일단 필출 그룹이 뽑히면 거기서 약수라고 해서 어, 일단 옆으로 빼놨다가 어, 그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다시 그 약수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 다시 확인하죠. 어,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필출 그룹 어, 나올 시기가 완전히 꽉찬 그룹이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피, 필출 수는 있는데 어, 약수를 뽑아내고 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좀그수 또는 약수는 어, 관리를 좀 어, 철저히 하셔야 상위 당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헌터가 뽑은 네 수, 어,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어, 살펴보시고요. 어, 그 좋은 수 있으면 찾아가시면 됩니다.